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게임을 하고 온 결과 게임 방식이 너무 불친절하죠 그래서 열을 굉장히 받은 제가 구독자님들은 편하게 게임 하시라고 공략 방법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갈까요? 자 첫번째 게임은 대포 게임입니다 카드키를 작동시키면 4개의 이 빨간 버튼에 불빛이 들어와요 이 불빛이 들어올 때그 타이밍 안에 이렇게 스팅어플린의 팔로 레이저를 쏘면 끝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버튼의 경우는 점프를 해서 다가가면서 레이저를 쏘면 끝이에요 이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게임을 총 3번 클리어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영꽃방 미션인데 이것은 감옥 안에 재수컵들을 10개 모으고 2층으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자, 2층으로 올라가면 카드키를 작동시키면 굉장히 쉽게 불빛이 들어와요 그 불빛의 순서대로 맞게 따라가면 끝입니다 진짜 단순해요 그냥 처음에 등장하는 불빛을 밟고 연꽃도 밟고 또 나오는 불빛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면 게임이 끝이 나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버튼도 누르고 이렇게 똑같이 불빛을 밟아서 나오면 끝이 납니다 자세 번째 방은 남납이나의 주사기 게임입니다 남납디나를 수술대 위에 눕히고 여기에 주사기가 있어요. 자이 배합표대로 모니터에 나온 방울처럼 이렇게 색깔을 조합해가지고 누르게 되면 자 빨간색 빨간색을 누르게 되면 빨간색이 나옵니다. 저기에 주사기를 담으면 돼요. 이렇게 주사기를 골라서 이 통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주사기를 얻게 되고 이걸 남나비나한테 주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하면 돼요. 어 네, 이렇게 다른 이제 액체들을 만들어서 또 남나비나에게 주사를 하면 게임이 끝이 납니다. 자 대망의 네 번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머리가 아픈 게임이었어요. 진짜 단순한 게임인데 이 방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깨닫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일단 이 방의 컨셉을 알아야 해요. 이 방의 컨셉은 타임어택 시간 싸운 게임인데 전보조씨의 방이거든요. 전보조씨가 우리들을 학생으로 두고 감시를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마다 계속 왔다 갔다 저희를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임무하는 중에 이 방을 절대로 어지럽히지 않고 그대로인 형태로 남겨두고 전보조씨가 돌아왔을 때 방의 모습을 그대로 한채 의자 안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보조씨가 떠나가면 의자에 일어나서 또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이죠. 그래서 우선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냐 저기 벽이 블록으로 막혀있죠. 무슨 색으로 막혀있냐 회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막혀있죠. 이 색깔까지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회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연습을 해야 돼요. 회색, 녹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놔둬야 나중에 전보조씨가 감시를 하러 왔을 때안 들킵니다. 들키는 순간 그대로 게임 끝이에요. 자, 그대로 빼고. 이 안쪽에 있는 주황색 큐브들을 얻어서 저기 위에 있는 주황색 큐브들을 얻으러 가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탑을 쌓게 되면 첫 번째랑 네 번째 블록을 쌓게 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때 올라갈 때는 대시를 하면서 올라가는 게 훨씬 편해요. 내려가서 자 그리고 방의 모습을 원래대로 돌아 놓게 해야 한다고 했죠. 자그 색깔 그대로 놓고 전보조씨가 이제 올 시간이어서 잠깐 두 번째 방의 모습만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자두 번째 방도 똑같이 주인공이 올라가기 쉽게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이제 전보조씨가 오니까 문도 다 닫고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의자에도 그대로 앉아 있어야 되고 문도 다 닫은 상태여야 되고 첫 번째 문은 열려놔야 해요. 자 이제 전보조씨가 올라옵니다 뭐 들킬게 없어요 이제 아 진짜 여기서 몇번을 죽었는지 몰라요 너무 헷갈려가지고 자 그대로 내려가죠 다시 시작합니다 두번째 방문을 열게 되면 큐브를 놓고 자 올라가기 쉽게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면 돼요 자 이렇게 차분하게 올라가면 마지막 주황색 큐브를 얻고 또 다시 갖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깨야 되는데 자, 여기서 쓸데없이 반발리나가 칠판에 낙서를 해요 이것도 지워줘야 돼요 이것도 무조건 빈 칠판으로 그치? 이 바보야 지금 하면 안 된다니까 두 번째 블록을 쌓아서 이렇게 대시하면서 들어가야 하죠 그리고 나서 드론을 안쪽으로 불러놔야 합니다 왼쪽에 하나, 두번째 하나 이렇게 놓고 자, 드론을 안쪽으로 불러줘야 해요 여기 있는 저 안에 카드키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진짜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자 드론으로 시간 날 때마다 저기 빨간색 버튼들을 다 눌러주면 돼요 네, 누르고 이제 주인공은 점프를 해서 카드키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배를 누르고 카드키를 작동시키고 다시 되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이 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카드키를 얻게 됩니다 이러면서 게임 끝이 나죠 이 게임은 단순하게 저 마지막 카드키를 어떤 타이밍에 눌러야 하냐 그것만 알면 돼요. 그냥 일반 점프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끝이 납니다. 다음 문제는 바로 수학 문제예요. 너무 쉽습니다. 저 R 세개를 더하면 3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R 하나당 1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민트색 오피라버드가 숫자 2입니다. 그리고 핑크 오피라버드 마이너스 민트색이 2라고 했으니까 답은 2라고 써있죠. 그러면 핑크색은 4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오면 물방울 1, 핑크색 오피라버드 4, 민트색 2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이 퀴즈가 숫자 1이니까, 맞아. 그러면 이 숫자가 1번이겠죠. 상호작용키를 누르면 되고 이건 2겠고 이거는 4 플러스 1이니까 5겠죠 이것도 4 마이너스 1이니까 3 그리고 핑크색은 4 2 플러스 1은 3이죠 그리고 2 마이너스 1은 1 그리고 2 플러스 2는 4 이렇게 게임이 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거의 막바지온 보스 몹인데 이 거북이 게임은 정말 단순한데 어려워요 패턴을 알기까지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총 저기 거북이 머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의 얼굴이 혀를 내밀고 있죠 한 개의 얼굴은 혀가 없고 그래서 이맵 가운데 에서 있게 되면 저 혓바닥 괴물이 혓바닥을 던집니다 그 위에다가 폭죽을 올려놓는 게임이에요. 총 3번 자 이렇게 활성화된 버튼에 드론을 눌러요. 그리고 이 혓바닥 괴물이 혀를 던질 때쯤에 이렇게 점프를 해서 와서 다시 피해줘요. 계속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자이 드론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버튼을 누르면 폭죽이 나와요. 자 이렇게 혀 던질 때쯤에 빨리 옆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이제 네. 저렇게 폭죽이 있죠. 폭죽을 얻고 다시 도망가야 돼요. 혀를 노, 놓을 때까지. 자, 혀가 날라오죠? 빨리 위에 올라가서 이 스킬로? 뭐야. 자, 다시 갑니다. 저렇게 혓바닥으로 던질 때쯤에 피해 주어 드론을 활성화 시켜요. 또 혓바닥이 날라오죠. 피해버려요. 어. 실수. 턴입니다. 저렇게 버튼을 활성화 시키고 이제 혀를 던지죠. 이때 피해 줘야 돼. 피해 줘. 오케이. 피해 주고 이제 폭죽이 떨어졌을 거예요. 자 날라옵니다. 저 폭죽을 다시 줍고 다시 피해 줘야 돼요. 혀 이제 혀가 또 날라오죠. 피해 주고 자이혀 위에다가 폭죽을 올려뒀습니다. 이렇게 혀가 불에 타고 있는 걸볼수 있죠. 다시 드론으로 버튼 활성화 시켜줍니다. 오피피 피. 피, 피. 별거 없어요. 가운데만 있다가 옆으로 이동해주면 돼요. 그리고 버튼을 계속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진짜 게임이 불친절해요. 너가 느껴봐라 하는 게임이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폭죽이 떨어집니다.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혓바닥이 언제 날아오지? 미리 피해줘야 돼요. 그래서 옆에 발판 위에 계속 서있어야 합니다. 자, 폭죽이 떨어졌고 다시 죽고 자, 혓바닥이 날라올 때까지 피해줘야죠 오케이, 어, 혓바닥이 이제 날라올 때 옆으로 딱 피해주고 자, 타이밍이 늦었으니까 다시 기다려줍니다 자, 폭죽을 얻어줬으니까 혓바닥이 날라올 때 한번 피해주고 그 혓바닥 위에다가 폭죽을 올려놓으면 끝이 납니다. 이걸 총 3번 하면 돼요 자, 지겹고 지겹던 거북이 맵이 끝이 나면 이제 마지막 보스 잡으러 가야 되는데 하, 이게 진짜 너무 망도동이었어요자 이제 반반의 꽃깔콘을이 옷걸이 친구에게 씌워주고 계속 상호작용 키를 눌러서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노가다죠 이거 게임 플레이 타임 늘리려고 이렇게 만들었어 자 계속 오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끌고 오면 새끼 오필라버드 친구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오필라버드에게 안 닿게 가고 뒤에서 상호작용 키를 누르면 이 오필라버드가 돌아다닌데 이거를 이 스킬로 잡아요 빠르게. 그리고 이 오른쪽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문이 열리면서 오필라버드가 나오는데 그때 위에 점프해서 이 스킬로 올라타야 돼요. 등에. 이때. 보셨어요? 이때 해야돼요이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퀘스트를 깨야되는데 이게 몇분이 또 걸려요 상당히 골치 아프죠 자 다시 볼까요 점프할때 이때 거의 가까이 오지 않았을때 점프 이때 이 거리가 조금밖에 안남았을때 점프해서 등에 올라타야됩니다 저 이거 세번동안 다시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경주마 게임입니다 이게 상당히 거리 조절이 필요한 약간 감 테스트 게임이에요 자 뒤에서 핑크색 오피라 버드가 쫓아오고 있고 자저기 문의 조명 색깔에 따라 내가 먼저 선을 넘어야 되는지 아니면 핑크색 오피라 버드가 먼저 선을 넘어야 되는지 그 게임이에요 그래서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뒤에는 반반이 쫓아오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문 색깔이 핑크색이니까 핑크색 오피라 버드가 먼저 가야 되죠 자, 다음방 색깔은 또 핑크색이네요. 핑크색 오플라버드 먼저 보내주고 하지만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오플라버드 곁에 있을 생각만 하면 깨집니다. 자, 이때 W키를 누르면서 그냥 추월하면 쉽게 끝납니다. 다음방도 제거죠. 제가 먼저 넘어가야 합니다. 이럴 때 민트색 오플라버드가 핑크색이랑 좀 가까이 있어야 돼요. 너무 먼저 앞에 있으면... 제가 저 선을 먼저 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있으면 돼요 자 이때 먼저 보내주고 다음방도 핑크색이죠 서두를 필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냥 항상 저필피러버드끼리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만 하면 그냥 무난히 깨집니다 자 이건 제가 먼저 가면 되죠 자 점점 이 거리가 뭉거리가 좁혀집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자, 다음방은 제거죠 자,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이렇게 또 핑크색이 오면 속도를 줄이고 그래도 가까이 바로 붙어져야 됩니다. 지금. 오케이. 이렇게 바로 붙어줘서 제가 바로 이길 수 있게끔 다음방 또 제가 먼저 가야 되죠. 이렇게 항상 거리를 살펴줘야 돼요. 자, 핑크색. 제가 속도를 바로 늦춰줘야 됩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늦출지 빠르게 갈지 그걸 결정해야 돼요. 오! 바로 핑크 색이죠 그리고 문틈 사이로 색깔이 살짝 보여요. 자 이러면서 게임이 무난히 끝이 납니다. 야 진짜 이거 깨는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들고 올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